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건축탐구 집으로서 아파트를 떠나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은 판교 단독주택 편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집만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다양한 집들과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또 오늘은 요즘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건축탐구집 이라는 프로를 보고 느끼는 바가 많아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보시면 집과 인생 그리고 이런 집에서 살고 싶거나 이러한 집을 짓고자 하시는 사람들 또는 부동산이나 재테크, 노후대책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축탐구, 집, 아파트를 떠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저는 그동안 본 채널에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매입과 특히 신축에 대해서 많은 영상을 제작하였고 최근에는 좋은 상가주택을 건축하고 매입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로서 요즘 EBS 에서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건축탐구집 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과감히 아파트를 떠나 자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서 온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그동안 만난 수많은 건축주들 가운데 판교 단독주택의 젊은 건축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며 또 다음 영상에서는 아파트를 떠나서 상가주택을 지어 사는 사람 등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로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 많고 또그 유튜브의 방송에 조회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댓글 등을 읽어보면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한다느니 아파트 전세가 씨를 말랐다는 등 마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아파트에 식상해서 특히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과감하게 아파트를 딴다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지만 시내 한복판에 한옥을 개조해서 살거나 또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는 방법도 있겠고 제가 언젠가 만든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출항마을의 도시형 전원주택도 있고 특히 요즘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 주변의 신도시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어사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아래 에 링크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은 웬만한 대도시 이상의 생활 편의시설, 교통, 교육시설 등이 좋고 세계적인 도시계획과 주변 자연환경 등은 오히려 기존 도시보다도 더 좋아서 생활이나 자녀교육 특히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유망해서 무엇보다도 요즘 급등한 웬만한 아파트값 아니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충분히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마도 아파트를 떠나 사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곳이 판교 단독주택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판교 단독주택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위치, 교통, 생활 편의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부동산적인 장애성 등 모든 면에서 대단히 유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교에는 순수한 단독주택이 1,400여 필지가 10여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순수하게 단독주택 생활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만한 곳은 없을 뿐만 아니라 판교 단독주택은 우리나라의 내놓으라 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이 많아 마치 단독주택 작품 전시장과도 같을 정도로 모던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강남과 분당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서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고 판교를 가로지르는 운중천과 청계산을 비롯한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자연환경과 사계절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아서 소위 명문학교 그리고 특히 층간소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은 복잡한 도시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될 것인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에 링크된 영상들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러한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기건축된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방법과 신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매입하는 방법으로는 판교에는 1400여 개의 단독주택 필지가 있는데 약 90% 정도가 최근까지 건축되어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판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아파트와 같이 인테리어를 손보고 이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대지가 7,80평 정도이고 건물 면적은 건축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60 내지 70평 정도를 건축하는데 대개 지하층에는 음악실이나 오디오룸, 운동공간으로 된 집도 있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예비실 그리고 2층에는 안방과 자녀방, 서재 등이 있으며 다락이 있는 집에는 아이들의 놀이방이라든지 공부방 등을 꾸민 집도 있고 또 옥상 정원이 있는 집에는 데크와 놀이터 또는 꽃밭과 꽃밭을 가꿀 수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단순한 전원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축 수준은 외관은 대체로 현대적이고 모던한 형태이며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단열이나 결로등은 염려하지 않을 정도이고 시공 수준도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주택의 가격은 위치와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20 내지 25억원 정도이고 또부가구 주택으로 지은 집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한 가구를 전세로 준다고 한다면 6억원 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금 정도로도 매입할 수 있어서 훨씬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판교 단독주택용지의 땅값은 대개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 내지 15억원 정도이고 공사비는 면적과 지하층 유무 그리고 공사 수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70평 내외인 경우 5 내지 8억원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15 내지 23억원 정도이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에 비해 원가로 내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집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두가구 주택을 건축한다면 한가구를 전세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신축의 경우에는 땅값과 건축비까지 은행 제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매입하는 방법과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대지구입이나 설계, 또는 공사 방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도 아래 더보기에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는 내 집을 지어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이 세상을 살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또 자신에게 맞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집을 한번쯤 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파트라는 집이 살기에는 편하고 부동산값을 생각한다지만 그놈의 아파트가 어디 자신에게 딱 맞는 집이고 언제까지나 아파트값은 영원하게만 하겠습니까? 이 아파트라는 집이야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획일적으로 지어놓은 집으로 남이 지어놓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단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건설회사에서 자기네 멋대로 일방적으로 지어놓은 집에 자신들이 내 몸을 맞춰 사는 격이고 어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까? 건축탐구집이라는 방송에 소개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들과 그런 집에서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그러한 집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생각과 하고 싶은 대로 집을 꾸미고 만들며 가족들과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 누구라도 바라는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다가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드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언젠가는 땅을 밟고 사는 마당과 정원이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입니까? 뭐 돈으로 치자면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값이면 충분하고도 충분하고 시간으로 치자면 영원히 사는 인생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이지 그동안 만나본 수많은 건축주들과 이러한 집들을 설계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 특히나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산다는 게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닙디다 그야말로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고 돈도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도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살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까지 아파트를 떠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축탐구, 집, 아파트를 떠나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 아파트가 아닌 집에서 사는 방법 세번째로 판교 단독주택에 대해서 네번째로 판교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방법 마지막 다섯번째로 이제는 내 집을 지어 살아보자 라고 하는 데까지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주제넘게도 제 생각만 이야기한 것 같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각자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번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떠나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